안녕하세요. 스포보드입니다. 오늘 새벽 리버풀과 잘츠부르크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는 두팀중 승리한 팀만 16강전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결과는 케이타와 살라이 골로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이 2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황희찬 선수는 이번 경기에 선발 출전해 공격 포인트를 쌓지는 못했지만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시국 듀오 미나미노 선수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많은 팬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과연 이 경기에 대해 해외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